네 안녕하세요. 콤파크 여러분. 헌터 파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통발 500개를 걷어가지고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통발 500개를 어떻게 걷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법적 기준이 1일 1통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통발 500개를 걷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업 통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로하는 조업을 통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조업 통발을 얻어 타가지고 통발을 500개를 걷어가지고 거기서 잡히는 것 중에 조금 좋은 것들이 있죠 비싸고 요런 거 조업하시는 분이 주시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한번 주해볼배요 자그러라면 지금 바로 검은 들어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그 통발에서 막 요만한 막 장어나 아니면 막 돌도 뭐 요런 거 나왔으면 좋겠당자 여러분 지금 시각 새벽 5시 반입니다 자 오늘 저 통발을 할 건데 여기 뭐 잡혀요 근데 북발이 문어 작은발이 초대형 눈 돌아갔네 벌써 작은발이 나온다고 그리고 초대형 어. 뭐라 그랬어 번개장 짱어 검붕 장어 큰거 허벅지만 해 이거, 어, 이거. 얍네 <웃음> 바로 한번 갈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저 배를 탈 거거든요 오이차. 자 여러분 여기 정리 하고 있는 게 미끼입니다 엄청나게 통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끼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발을 빼고 나서 안에 있는 걸 빼고 미끼를 넣고 다시 던지는 거죠 자 대략 한 시간 정도 가야 된다니까 조금만 쳐 잘게요 자 여러분 지금 도착했거든요 자 이제 바로 한번 걷어보도록 할 건데 걷어보기 전에 이 배가 어건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연한 통발 어건이 있는 배입니다 자 바로 한번 걷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거는 문어집이라고 해요 잡은 문어들을 여기다 넣으면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 자저 공을 잡아야 됩니다 저게 부표인데 저 부표 잡으면은 저게 로라에다 연결을 한 다음에 작동시키면은 자 이제 통발이 올라오는 겁니다 한 줄에 통발이 몇 개가 있죠? 한, 45개 그럼 이런게 지금 한 30줄이 있는거 아니에요? 20줄이요 900개네 오늘 집에 못가네요? 죽었어요 <웃음> 오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시작부터 혹돔 이야 미쳤는데? 자 여러분 혹돔 나왔습니다 저번에 먹었는데 저거 진짜 맛있어요 오, 사이드 봐라 우와 물리면 가세요. 진짜 큰일 난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통발 장어 나왔네 이게 초대형 장어예요 아까 말했던 뒤지실래요? <디치> <웃음> 자리돔이랑 장어들 나왔습니다 얘는 너무 작아서 방생할게요 바로 다음 통으로 나왔습니다 오유 예쁜 거 들어있다 아 혹돔 작은 거구나 저거이 혹돔은 크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게 진짜 크고 작을 땐 저렇게 혹이 없어요 저 능성어 새끼 아니야? 자 능성어 새끼인데 귀엽다 큰 것만 잡아먹다가 이거 보니까 좀 키우고 싶어요 근데 얘는 너무 작아서 방생해야 돼요 넣어버려? 다음에 잡아야 되니까 <웃음> 아 지금 양식이구나 바다 양식 <디, 주유> 몰라한다, 몰라한다, 몰라한다. 물렸으면 쫙물려다물려다물려다어 <웃음> 뭐야? 목삼이라 그래가지고 어, 되게 작다 네? 이게요? 예. 먹는 해삼이어서 호떡방님이 예, 요번에 드셔보시네 아니 아니 나 장어 먹을래 어, 문어 두 마리 이게 검은도 콜라스 오, 기가 맥히다 이거 문어 쇼핑하면 된다고 알아서 빨리 빨리 넣어 문어 쇼핑 자여러지 쟤치는 하는데넓적 쥐치라는 지치예요오뿔 엄청 세고 있네 이거 눕힐 수도 있거든요 잠깐 누워봐 아, 이게 안 눕히네 아, 고집 있어요 장어다 큰데 얘도? <웃음> 오우 예, 예. 야 크죠? 저 정도면 저 뭐야? 이거 건붕장어 아니야? 자, 여러분 아까는 그냥 붕장어 안 하고였고 이제 나오는 게 건붕장어입니다 얘가 2m까지 커요 그2 m 짜리 나와야 되네요 오 야야야 뭐? 야, 야. 야. 멋있는데? 자, 여러분 나머지 잡것들은 다 빼줄게요 하하 <웃음> 저렇게 방생해서 여기서 양식을 한 다음에 또 잡을 거예요 와 문어 진짜 많다 문어 쇼핑이 처음 보네 태어나서 야야야 물린다 <목소리> 오, 볼락 진짜 크다. 왕삼이라 그러죠? 우럭 아니오? 우와, 엄청나다. 자, 볼락 게임. 저 뭐야? 볼락 아니야? 정확한 이름은 오늘 쏨뱅이 빠나고요 우럭 같기도 하다. 우럭이랑 쏨뱅이랑 <목소리> 교잡 <교접> 아니야? 응? <목소리> <웃음> 뭘 그렇게 놀라 혹시 종류 아시는 분 계시면 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로선뱅이 볼락 3개 합친 것 같아요 어저 뭐야 아, 뭔데 뭔데 황금 볼락와 황금 볼락입니다 여러분 와 처음 봐요 진짜 자, 여러분 혹도 완전 대물 우와 진짜 이 미쳤다 이 보이시죠 여러분 우와 우와 사이즈 어, 봐리들어물 아, 들어갔네 룸뽑 소리야 룸뽑 자 여러분 이게 홍민고개인데 바카지랑 다 똑같은데 색깔이 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일반 바카지말고 홍민고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히히. 자 여러분 이게 조업 통발을 하면 나오는 맥인데 근 너무 신기하게 생겼고 이거 큰 거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그리고 얘 비늘이 없습니다. 매기 과는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으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좀 오우, 이야, 어우, 이거 맛있겠는데 근데? 얘킵하나요 아, 네. 플라이 아가래 저희가 저랑 벌써 45개를 건졌는데 여기다 다시 미끼를 넣고 이제 빠치는 거죠? 미끼는 아까 엄마가 벌써 넣었어. 요오 역시. 난 보지도 못했어. 그거보다 빠르게 남들가는 다게 색다르게 통발하네 고등어를 넣는다나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저런 식으로 통발을 다 바다에 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다음 줄 한번 걷 들어가 볼게요. 오! 장어. 동장어 사이 장난 아니다. 빵 보세요, 여러분. 이거 거의 한 손에 이거 나, 나랑 비싼 쪽에 적... 자 여러분 이게 수김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위에 가시가 엄청납니다 야오 근데 저거 맛있나요? 엄청 맛있어 고급해 고급해예요? 야야야 열대어잖아 지금 수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열대 아, 종류가 아, 좀 많이 나오나 아, 가면 뭔데? 또 있네 또 있네 어우 귀여워 귀여워 북바리 새끼 아 이거 북발이 새끼야 <웃음> 자 여러분 여기도 북발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큰거 나오죠? 큰거 무조건 나오죠 아. 아, 어 <웃음> 뭐야 덤벤지? 여러분 저번에 먹었던 꼼장어 진짜 크다 얘 근데 저게 생기게 저에도 진짜 맛있고 여러분들이 먹는 꼼장어가 바로 저 꼼장어예요 에이. 저거 봐봐. 저렇게 잡으면 얘네가 점액을 엄청 뿜어가지고 저 아직도 장갑에 지금 점액 있는 거 보이죠? 오우, 으, 으 자, 여러분 지금 열대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청줄돔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마리 얼마라고요? 15만원. 애완형으로 키우는 사람들한테? 네, 네. 거 완전 고간데내돈이잖내돈 빨리. 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너 15만원 먹어. <웃음> 저게 자발이작은바리 자, 여러분 드디어 작은바리 오우, 야, 어... 크다. 능성어랑 진짜 비슷한 생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작은바리라고 불리는 자발입니다 실제 다은바리는 정말 안 잡힌다고 하고 자발이를다은바리라고 얘기한다고요. 한번 보여줘. 볼이. 고리 오, 야이돔 <웃음> 작은 발이 킵오보건대 이거 특이하다 사준형 형이 야시죠형이에요형4반자 네, <웃음> 여러분 지금 쏠종개 나왔는데 제가 본쏠종개 중에 제일 커요 와이 자리돔이에요 우리가 아는 자리돔 얘는 검은돔 왕자리돔 예전에 저희가 무례로 먹었던 게요 사이즈고 지금 이거는 엄청 큰 겁니다 오이야박스비 예. 엄청 귀와아 이렇게 작은 박스비셔 제 동생이에요 오, 형이잖아 얘가 아, 뭐야 뭐아 뭐, 아, 얘가 형이네 예. 우리 그래서, 이모부 이모부 <웃음> 오, 요, 요. 여러분 보건 보고 나왔습니다 보건은 이를 진짜 조심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보거예요 황복. 황복 자 그러면 북바리가 나왔습니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진짜 고급 생선이에요 저 정도면 한 15, 20와 저게 어. 지금 15에서 2 0만원짜리랍 합니다 황님한테 3팔개야좀더 나... 받아 45만원 다른 가게 갈게 <웃음> <웃음> 이게 원래 바다에서 스펀지를 만들거든요 자연스펀지에요 야생스펀지 네. 어, 진짜 스펀지에요 집에서 때밀때요렇게 하면은 어 부드럽다? 부... 어 부드러워 뭐 러시보다 그리고... 좋은데? 어 러시 가스라이트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북발이 또 나왔거든요 와 이게 아, 30만원짜리 아, 마이크 자 여러분 지금 열대원 종합세트가 또 나왔습니다 노랑자리라고 하는 열대어라고 하는데 해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1마리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입양을 하셔서 키우신다고 요 제가 팔게요 어, 부르님한테 파세요 그럴까? <웃음> 자 얘네 다 방생해 줄게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독가시치라고 하는건데 오우야 오우야 장어 도 나온다 이상하게 장어는 아마... 어, 야. 로스 불린거 같은데 <웃음> 뭐야? 예쁘다 이거 여러분 되게 예쁜 미꾸라지 가 생겼어요 버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빵물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거밖에 못 컸네 나중에 먹히자 부모님 모시고 와 북발이 북발이 상했네 문어가 빠른 거예요 맛있게도 발았네 추베를 내가 빨았어야 되는데 어려워. 아니 먹는거지 그래도 아직 팔팔하기 때문에 나을수도 있습니다 매미새우 어디 어디 여러분 오우 메미새우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오 진짜 특이하다 이거는 만약에 해수하면은 진짜 키우고 싶은 그거예요 겠는데 그리고 이거? 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집게다리도 있거든요. 약간 건두클럽을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길쭉한 부채새우 느낌이에요. 형님, 예, 선물. 어, 땡큐. 나 이런 거 좋아해. 자, 여러분, 얘도 물맥인데, 가시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부드러워. 은혜가 탁 좋아하는 느낌인데. 수염이 약간 주황색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민물 열대어같 생겼거든요. 약간 고대어 느낌도 있어요. 먹으면 맛있겠는데? 헤드리 약간. 주 오, 오, 오, 얘도 일단 킵을 해놓을게요. 야, 오, 오, 폭발이 떠났습니다. 북발이 키가란 처음 봐. 자,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소라 종류긴 한데, 안에는 지금 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힌 거냐면요. 은혜가 또이런거 수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페류 사이코패스거든요. 이런 것도 말라 죽이는 거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 제가 주머니에 킵할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얘도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얘는 근데 열대는 아닌 것 같고, 되게 많이 보본물고기예요 버릴게요. 자, 여러분. 건무장어 겁나 큰놈 나왔습니다. 이 야! 저거 작아네, 작아. 저게 작은 거라고? 딱 아, 이만해요. 에이, 거짓말. 리얼, 리얼. 어떻게 이렇게 작아? <웃음> 세 번째 다리 꺼내. <웃음> 오! 너무 나왔습니다. 60 되겠다, 60, 60. 60, 60. 60. 60. 야, <웃음> 야 들어가라. 자람은 지금 보강형이 컵라면 담당하고 있습니다. 1 0 0 5,000원. 사이클 낼게요. 5만 원. <웃음> 야, 야, 야, 야, 추매로 파고 먹어야지. 근데 맛있지. 엄마 보고 싶어. 이거 못 가. <웃음> 자람은 지금 포인트 20분 정도 이동을 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건져 하습니다 <웃음> 힘들어 보이네 저러럼 이름 모를 생선이 나왔는데 오얘물라고입 벌린 거 보이시죠? 귀여워 뭔가 곰치 같아 오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야야 물지 마요 버, 버, 버, 버려 보통 작업을 할때 여러 개바위들 근처에서 통발을 놓고 하거든요 왜냐면 요개바위 사이에 장어나 문어 이런 애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하는 겁니다 말지치 말지치 야. 우와 여러분 지치 사이즈 보세요 오 여기도 있네 얘는 넙적지치구나 아, 어, 다른 친구 얘는 말지치 얘는 넙적지치 생일새 보시면은 확실히 달라요 오거한 번씩 키갈 키갈 키갈 우와 <웃음> <웃음> 솔종개 엄청나다. 솔종개가 여러분, 때로 다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우, 다 솔종개. <목소리> <웃음> 우와, 문어 진짜 큰데, 저거. 문어 <목소리> 보세요. <웃음> 이게 돌문어입니다, 여러분. 피문어가 아니라 돌문어예요. 우와, 엄청나다. 우와, 여러분. 제가 봤던 물소라 중에 제일 커요. 보통 제주도나 이런 데 오면은 보이는 뿔소라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업 자원이기 때문에 보셔도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근데 요 정도 사이즈는 일반 뿔소라의 두세 배는 큰 거예요. 미쳤다, 이거. 와, 여러분. 혹돔 사이즈 보세요. <목소리> 뭐야? 왜? 꿀광! <웃음> 야, 너 요새 재밌다! 아, 옆에 또 있네! 얘는 아직 별만한데! <웃음> 저... 와, 문어 진짜 크다! 아, 아, 승진이! <웃음> 코 개처먹고 있는데. <웃음> 자 여러분 작은 붕장어 나왔는데 저거는 방생을 할게요. 오물렀나 물러 야 살려줘. 야 노가해 노가. 여러분 보시면 얘는 진짜 손가이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서 해물라 그래요. 그럼 바로 플라이아 가래. 오 멋있다. 그럼. 자 여러분 여기 문어 장어인데 둘다 지금 오. 대형 사이즈 들어왔어요. 오 장어 진짜 크다. 야야 물리지 마. 오. 와 문어 좋다. 지금 왜 자꾸 붙이는 거야? 애완용이야? 이름 뭐야? 빨터파. 아, 어. <웃음> 오 장어 커요. 오. 얘는 물리면 손가락아작남이다 여러분. 안 나오고 중에 최장 사이 오한 손으로. <웃음> 아 좋은거 같은데? 하 살짝, <웃음> 살짝. 자여러 방금 베개 녹음이 나왔습니다 여기 딱 보면 깜장 색깔이 있죠? 이러면 긴꼬리 베개 녹음이에요? 브이라인브이라인어얘나줘야겠다 너무 짠아 바리아바삭 조심가 오, 어? 바다포도네 한번 먹어볼까? 너 먹으면 나도 먹을게 하나만 먹어볼게 자. 투베르 <웃음> 개짜 근데 맛있어 먹어봐 진짜 딱하나만 먹는데 딱하나만 먹어봐 음? 먹어먹나? 먹을만해? 그럼 다 먹어봐 <웃음> 우와! 저저맥질 아, 어. 꼼장어는 이점맥질 때문에 어창에 나오면 어창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 다른 물고기가 죽어요. 아가미에 저점맥질이 들어가서 아, 저게 쟤네들의 방어 수단이거든요. 보거가몸 부풀리는 느낌처럼. <웃음> <웃음> 바로 해 주네. 센스 좋아. 자 여러분 지금 콜리 님이 꼼장어 점맥질을 모아 가지고 오! 저거 해파리 같다. 멀리서 보니까. 오! 뭐야 그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버려줘 <웃음> 자 여러분 여기에 거미 불가사리라는 건데 제가 저번에 먹었었거든요 이거 낙지라고 하고 보여 뭐, 줄게요 형 낙지 낙지, 어?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아니야 아 먹어 먹어 <웃음> 자 여러분 돌멍게랑 게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돌이에요 그냥 버리면 되죠 아, 아니야 도리, 도리. <웃음> 돌멍게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바로 킵해 주세요 킵? 아아 아, 뭐야 버려도 되네 자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물고기 나왔는데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금바리 새끼 아니야? 어? 그럼 챙길까? 키우자 주머니 넣어놓게자 여러분 이렇게 서 끝이 났고 돌아가서 하면 최종 조가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나당 나당자 여러분 지금 양시장 도착했는데 여기다가 잡아온 녀석을 다 넣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쪽에는 생선을 넣었고 오른쪽에는 문어를 넣었거든요 문어는 싸우기 때문에 지들끼리 최대한 빨리 빼놓는 게 좋습니다 자저통 안에 문어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런 통을 해놔야 싸우지 않고 오늘동안 멀쩡한 상태의 문어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리돔, 쏨뱅이, 볼락 이런 애들 넣어놓은 거고 이쪽에 막 홍민꽃게 이런 거 있고 저기 문어 왜빼놓면 약간 시들시들한 애들 있죠 어우 방금 던져졌네 자 저런 러끼들은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콜리야 진짜 고생 많았고 혹시 형한테 뭐줄수 있는 생선이 있니? 일도 안 했는데 없지 없어? 꿀을수 있어? 꿇을하고 형이 그래 너보다 다섯 살 형인데 어떻게 너한테 무릎을 꿇니? 난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 제발 형을 위해 준비한 게 따로 있지 아 역시 아 우리 형 이 리발레키야 안녕 <웃음> 아니야 아니 아어 아니야 말도 안돼 이건 장난이었지 진짜로 쓸게 형이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야 뭔데 일단 <웃음> 폭발이 아니요? 일단 하나 그리고 한손더 줘봐 두손눈 감고 네 기대합니까? 네 기대합니다 야이씨보고레키야 뭐 <웃음> 장난치지 마 <웃음> 작은 이바리 아니요? 맞아 자바리자바아여러니오바아작 자바리 은 집에 가서바은 한번 준해볼이작게해 이렇게 해가발고이라 작은 바리와이바리를가아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게해고이게가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 이렇게 해가최고이죠작해가이와발고이를잡해왔습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가지고 이렇게 해가지이게게이게이 예쁘죠 이거는 약간 왕콤포천 올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두개 전부 다 굉장히 고급 생선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코에 빼라 안 한다 했잖아 은혜야 내가 이거 내가 거꾸로 벌레 걸 말아서 빠져 새둘 하나. 자, 여러분 다금바리 요정도 되는 거면 시가 얼마일 것 같아? 13만원 한 25만원은 될 거예요 음, 키로당 10만원 이상씩 팔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가의 어종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요 녀석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요 녀석을 가지고 다금바리라고 하고 당연히 팔고 있는데 사실 요 녀석은 다금바리가 아니라 자바리라는 녀석이에요 진짜 다금바리는 전설 속의 물고기로 1년에 몇번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금바리를 맛본 사람은 거의 없고 보통 자바리 요거를 다금바리라고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오늘 기분 좋게 다 금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고급 어종 두 마리를 어떻게 먹을 거냐? 사실 이런 고급 어종을 회로 먹는 게 맞습니다. 구이나 조림나 이 이런 거를 먹고 욕을 개처먹어요. 근데 얘네 이미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랬... 말이 꼬이네. 여러분 저 빨간 코를 끼우면 말이 되게 빨리게 잘 나오거든요. 장착 자 여러분 사실 회는 살아있을 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급속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회는 안 되고 뭘로 먹을 거냐? 바로 타다끼로 하. 아... 타다끼로 한번 먹어 뭐뭐뭐뭐뭐뭐 볼게요자 여러분 그래서 요 녀석 두 마리 그냥 타다끼만 먹냐? 아니죠. 초밥 만들어서 닭금바리 북발이 타다끼 초밥을 만들어서 먹어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손질할 건데 얘는 죽어있고 비늘도 많으니까 뭐해야 돼 은혜야 바로 하나 둘셋 50만원짜리 플라이아가래 자 일단 이 녀석 제일 더러운 거 뭐예요? 비늘 그렇죠 하나 둘셋 워터야 도사 도다 도사, 도사 도사 작은 발이로는 비늘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싹싹 해도 쫙쫙 벗겨집니다 지느러미봐봐 은혜 이거 딱하면 바로 그냥 구멍 뚫리거든요 이거 한번 구멍 뚫려봐 <웃음> <웃음> 왜 자꾸 지느러미 같은 거 만지래? 구멍 한번 뚫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시청자들도 보면 재밌어거든. <웃음> 구멍 뚫렸네 이렇게. 그런 <웃음> 사람. <웃음> <에이>, 무서워. <웃음> 우와 이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느러미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도 싹다 잘라줄게요. 라사 <웃음> 사무라이. 자 그리고 얘 밑에 보시면 여기가 엄청나게 두껍게 있거든요. 이것도 싹다 잘라줘야 돼요. 라사 록밤 레기. 자 그럼 북발이도 똑같이 잘라줄게요. 우와 여러분 얘는 야 뭐가 있어? 우와, 안 돼. 너한번 해봐. 뭐안 되면 나도 안 되지. 뭔 소리야. 네 어깨봐 봐. 이거는 뭐 거의. 어, 이거 자꾸 계속 말하는데. 아 진짜 열받아 죽겠다.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 은혜한테 DM 좀 보내지 마세요 어깨 몇이냐고 은혜한테 DM 엄청 많이 보내시는데 나중에 그 스트레스를 은혜가 저한테 풀더라고요 누워있다가 더 갑자기 뺨 맞고 자기 전에 음. 은혜야 잘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금지 뒤에다가 쓸 거잖아 뭐를? 은혜한테 DM 보내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그냥 딱 가위로 한번 집어봐 이건 안 잘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새끼가 <웃음> <웃음> <에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은혜가 또 이런 거 하면은 그 보거든요 오오오오오 음. 약간 이거 사랑니 뽑는 느낌인데? 어 맞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할라 했어 따라하지마 짱나니까 푸식푸식 오, 오, 오. 이게 안쪽에 있었던거야? 구멍 뚫어보자 어디어디? 아아 하아마아뒤질래점 생겼잖아 <웃음> 와 여러분 이북발이는 안에까지 가시가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가 조진다고 무서운 애예요 DM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보내세요 DM 보내세요 야다 <웃음> 조져 <웃음> 운 은둥이를? 은둥이 운동이 아니야 곰팡이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해줬으면 플라하가네. 일단 얘네 머리부터 따고 내장을 따줄게요. 라사. 설하연거 봐라 요 라스 라. 자 여러분 머리가 안 쳐져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짜세 사무라이. 오 됐다. 자 이렇게 머리 다 쓰면 머리는 버려주고 작은 발이도 똑같이 해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어때 이렇게 방력 있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 보면. 이게방력있냐 그럼 네가 생각한 방력은 뭔데? 너 아니야. <웃음> 내가 뭘 해도 아니야. 어.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야 침대로 와. 그, 너무 싫다. <웃음> 따뜻하게 패딩 입어. <웃음> 기분 개나쁜데? 그럼 진짜 방네 버섯 벗어볼에 한번 버어볼래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다 대가리 따졌으면 내장부터 빼줄게요 워터야 내장 다 빼버려 내장 빼내장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다 손질이 됐으면은 작은 마리부터 회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은혜야 잘 떠야겠다 비싸 그렇지 아 벌써 많아 아니요 아니요 밑에 봐봐 지금 보고 있어나 상래 이야두루릉오잘 떴지 여기 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왜 남겨 있줄 알아? 장모님한테 짬 처리 할 거거든 이렇게 짬 처리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 두개 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작은 바리도 반, 북바리도 반만 해가지고 장모님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바리도 떠볼게요. 북바리. 진짜 뒤질래? 북바리도 진짜 비싸요. 자 여러분 뒤쪽은 마법의 주먹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북박빵자 <웃음> 여러분 지금 살의 색깔을 보시면 은 북바리가 훨씬 허해요. 이게 상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 속살이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나머지 북바리는 장모님 짱처리자 바닥 닦아. 니가 닦아. 나안 닦은 거야. 니가 닦아. 니가 하라 그랬잖아 이거. 아 씨. 황데렐라는 어려서 비발침문에를 네 만나서 도되고요나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갈비때 있죠? 요거 날릴 건데 뱃살 제가 항상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요건 비싸잖아 은혜야 맞지? 어 살렸다. 뭐? <웃음> <웃음> 뱃살 왜처 먹어? 제일 맛없는 거. 껍질을 까줄게요. 얘 껍질 이 진짜 잘 까지네 은혜야. 숨숨까지지. 오라사사무라이대우와우 네, 근데 살은 다 잘렸죠? 뱃살 맛 없어요. 못해서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제가 맛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싫어하고 은혜도 느끼한 거싫어 은혜 때문이네. 니네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니네 입맛 구린 놈아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요 네크네 싹 올려두고 북발이는 뱃살 있죠? 저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얘도 똑같이 손잡이 딱 만들고 저게 얼마 치요? 8 0원은될것 같은데 8 0 0 0원이면 9억만에 몇 개야 아말좀 걸지마 야야야 나 이거 뭐 찾았다 쟤는 야 이거 뭐야 잡힌 거 맞아? 자 여러분 여기서 아안 되잖아 왜말 걸어가지고 니네 때문이야 저러 따라가면 급한 색계아 론났고 또 8천원 남았네 <웃음> 이거는 13,000원이야 이 바에 저런 북바리는 생각보다 껍질이 되게 연한 것 같아요 아북지박바 북파파 이거였어 <웃음> 갑자기 <웃음> 지금 8,000원 13,000원 21,000원 날렸는데 북바라바바봐 이게 급하다고 지금 <웃음> <웃음> 아, 개빡파야 <웃음> 뭔지 알겠어 어 그래 알겠어 <웃음> 잘 들어. 지금부터 네가 잘못한 걸 얘기해 줄게. 너가 말을 걸어 가지고 내가 평소에도 껍질 이기는거 잘하는데 껍질이 삐게 났어. 그다음에 만3천딱 날려서 기분 상했을 때너 지금 뭐라 그랬어? 풋빠빠 바빠빠 부치빠빠. 바빠, 부치기빠빠 바빠. 풋빠빠 <웃음> 부치기 플라이어 가래. 근데 뭔지 알지? 풋빠빠 <웃음> 풋빠아왜 불러? 부치기막빠 풋빠빠. 너 어제 뭐 했어? PC방 갔어. 클론 아니야. <웃음> 여러분 이렇게 북발이랑 다그마리를 네키의 수분을 빼는 동안 소개할게 하나 있습니다. 문어숙회입니다 콜리님네 부모님이 직접 검은도에서 잡은 자연산 해산물들로 검은도 시푸드라는 스마트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홍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요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요런 상태에서 전자를 이제 몇 번만 딱 해서 나오면 문어숙회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신선한 해산물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은도 시푸드를 검색해서 주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이제 얘는 수분이 다 빠졌거든요. 여러 봐서 여러분 요자발 북바리를 싹 올려두고, 자, 이 북치기를 옆에다 싹 올려둘게요. 자, 먼저 다금발이 라삭. 자, 이제 북발이 한번 썰어볼게요.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이쪽은 다금발이, 이쪽은 북발이 딱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 차이도 심하고 딱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토치로 하기 전에 제가 초밥을 만든다 그래서 밥을 먼저 초밥처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밥돼 있어? 응. 약밥 아니지? 응. 오. 자, 여러분 지금 보시고 한지 48분밖에 안 됐네. 여러나서 저기 근데 이거 너무 해반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콕 넣은 거 아니야? 야. 너 이래키야 <웃음> 봐봐 야 뒤질래? 딱맞잖아 아니요 아, 마... <웃음> 자 여러분 초밥은 그냥 밥으로 하면 은 싱겁지 않아서 단초물이는거 만들어줄 거예요 릭초 날장맛딱 넣고 럴탕 살짝만 딱 넣으면 됩니다 로금 살짝 자 이렇게 하고 아메리칸 셀러 하나 둘셋 조절 조절 조절 조절 조절 조절 <웃음> 조절, 조절. <웃음> 아 진짜 개 싫어 진짜 개 싫어 <웃음> 아! 약간 이제 더러운 거안 할게 <웃음> 아 미안해 아, 너무 재밌어 너를 놀리는 게 평생 놀릴 것 같아 근데 너도 그래 줬으면 좋겠지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TV만 보고 힘도 없고 내뭐 먹을래? 이런 것 보다는 활기차게 그냥 뭐 먹을래 오늘? 이게 낫지? 아니 <웃음> 아 죄송합니다 근데 취향을 아직 몰랐네요 제가 죄송해요 분명히 좋아했는데 너가 실망을 할까 봐 내가 좋아하까거 그럼 차라리 힘 없는 게 나? 아니 너무 근데 극단적인데 <웃음> 아 평범 있지 수입팡 자기 오늘 뭐 로맨스 땡, 영화 땡, 땡. 하나 보면서 베스클라베스 민트초코 빨면서 어떻게 한번 빨아볼래? 민트초코? 아니 그러면 무슨 맛을 빨고 싶니? 뭘 자꾸 빨아내 아 그거 빨기 싫구나 뭐 빨래? 다음발래 빨래? 너왜기절하려 그래 지금? 자기야 정신 차려봐 아 진짜 싫어 자 다음은 이제 이 장갑에다가 밥을 초밥처럼 만들어줄 건데 초밥 자기는 한번 따팠을 때 303알 260알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싹 올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쫙 10개를 다열 했으면 고추 냉이를도안 뿌려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알지? 내가 전문가들은 고추 냉이에빡빡빡빡 하는 거 보여줄게 간다 끝났네 이거 그거야? 영신 콘텐츠 <웃음> 그럼 몇등할것 같아? 1등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와사비 다 됐으면 이렇게들 잠깐 대기시켜 놓고 요렇게 다시 봅니다 근데 자요렇기도올 거예요 틱돌려봐서 가스 어 파야 육즙 나오는 거 보이지 은혜요자 이렇게 겉면 반수 때렸으면 뒤집어 줄게요 다시 한번 파야 와 얘네가 부위마다 너무 달라 얘네들은 조금 기름지고 이렇게 살이 있는 애들 있죠 자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타버려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은 발이 타닥기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얘한 마리 남았거든요 얘는 그냥 한번 이따가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북식이 막, 북밥, 밥차례. 빠야! 자 여러분 북발이도 싹 조져가지고 올려버서. 여러분 이렇게 싹다 올려줄게요. 자 근데 요 문어 있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 하나로만 딱 해가지고 여기 놓고 전자레인지 데울게요. 열어 넣, 닫아 버서. 일분, 레츠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의 다금바리와북발리 그리고 문어숙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선 기본빵인 문어숙회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안 좋아하는데. 너 좋아해 어쩌라고? 자 바로 먹어 초르 와, 너무 맛있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전자레인지만 딱 1분 돌린 거거든요? 와, 방금 잡아서 삶은 거 같아. 우리가 문어 바로 잡아가지고 많이 삶아봤잖아, 대왕 문어. 와, 훨씬 맛있어. 하나 먹을래? 어, 어. 너는 오늘 좀 빡치니까 제일 조그마한 거 이거. 쯔루, 쯔루. 음, 별로 안 죽이지? 응, 달짝, 쫀득쫀득해. 진짜 너무 쫀득쫀득하고 여러분 검은 도씹보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닭은 발이, 복발이 둘 중에 뭐 먼저 먹어볼까요, 그대 씨? 복발이, 복발, 복발. 자그럼요거 제일 큰거 있죠? 완장에다가 폭 담갔다가 한 점에 3만 원. 자팔아먹고 처음에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회로 먹어야 돼요 이게 타닥기로 먹으니까 실제 완전한 질감을 모르잖아요 안에는 지금 완전 회고 겉에만 지금 타닥기로 익힌 거잖아요 안에 그 살결이 완전 달라 너무 맛있어요 아 빨리해 촬영을? 어 촬영 빨리 한번 대충 찍게야되면너 지금 개 빠진 거야 아니 빨리 나를 주라고 <웃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뭐와미쳤네 아, 이거? 음. 아. 알았어 알았어 뭐, 근데 뭐라고 표현을 <웃음> 못 하겠어 <웃음> 음. 맛있지? 고기 같은냐? 너 진짜 잘한다 <웃음> 이런 리액션 잘 안나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어깨 좁아 보이지? 오 가오나씨 같아 오늘 어때? 진짜 부드러운 소고기 같은 느낌이야 아 맞네 소고기 반숙한 느낌이에요 레어로 어쨌든 여러분 진짜 개맛습니다 있 말이 안되고 맛있어 요나 이거 제일 큰거 한번 먹어볼게 간장 콕 찍. 아아니아니 아냐 아냐 끝으로 먹지마 투베라 와, 식감이 진짜 미쳤다 근데 이 회의 맛을 진짜 알고 싶어요 지금 타다끼로 해서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라 가지고 탱탱할 것 같아 회 먹으면 진짜 땅땅할 것 어, 같지 왜냐가 타다끼 먹고 요정도 반응이 일으켰다는 거는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근바리회를 한번 먹어볼 건데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은 요거는 위에 살이고 얘는 이게 지방이거든요 저는 요 기름진 부분 먹어볼게요 자, 란 이제 콕 찍어가지고 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초배래 음. 북집이 바빠요 북바바 그 얘기 어, 진짜 맛어야 진짜로 작은 발이가 북바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생선껍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야 이거는 그냥 말안 없네 그럼 뭐 <웃음> 뭐죠 이거? 그럼 다음 발이 아 미안 미안 너 초장 좋아하잖아 초럭트 음. 설명할 수 있겠어? 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얘는 약간 소극처럼 밀도가 꽉 차있는 느낌? 음. 그래서 씹을 때 존독존독 존독 이렇게 <웃음> 그런 느낌이고 얘는 약간 한 그런 아. 고기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이거 다른 음식으로 치면 뭐 같아? 설빙 <웃음> 설빙초밥 그리고 이거는 연유 삼정 세트 같은 느낌이네 어 맞아 <웃음> 이거 딸기 시럽이고 이 사기꾼 리발레야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북발이 음. 이거 약간 지방 껴있는 그런 느낌 아, 아. 여러분 진짜 은혜 말이 많은 게북발이는 진짜 살이 꽉찬 느낌 그리고 닭은발이는 기름진 느낌이에요 요거한번 먹어볼게요 일부러 요거 하나 남겨놨어요 이제 밥의 느낌이 없이 먹어볼게요 초베렛 야밥다 버려. 야 이거만 먹어야 되네 은혜야. 완전 기름진게 미쳤어요. 아 뭐야? 근데 왜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으라고 여기 가져왔는데. 아. 음. 와 진짜 식감 대박이야. 와 됐어? 어. 어. 와이 진짜 맛있어. 우리 다음에 우리 제주 갔을 때당근발이꼭사 먹자. 북발이라, 그렇지? 그래. 그리고 참게 잡자. 따와야 아,